안녕하세요. 어, 엄마야. 안녕하세요. 어, 지난주 내내 운동을 거의 하다시피 하고 어, 사실 어제는 한 30분 걷고 오늘 운동하러 다시 심 나왔어요. 오늘은 7월 6일 밥량을 줄이고 저녁에 맛있는 걸 먹긴 하지만 탄수화물을 안 먹고 쌈 채소에 고기 뭐 두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줄겠죠 나도. 오늘도 저는 문화광장으로 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7월 6일, 오늘은 7월 7일. 아무리 왜 이러지? 어, 네, 오늘 7월 7일이고 어제는 제가 거의 만 600곡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어, 팔았어. 그, 삼성 헬스 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을 막 흔들어도 얘가 걷는 걸 인지를, 어, 거짓말인지 알고 안 올라가더라고요. 또, 거리만 많이 걷는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삼성 헬스 앱을 진짜 3년째 쓰고 있지만, 아 어, 초록 신호 켜졌는데. 아, 못 가겠다. 어쨌든, 이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늘은 4km까지만, 비가 좀 있으면 온다고 하니까, 4km까지만 일단 걷고, 어, 더 걸을지 말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될수 있으면 만보 정도는 걷기를 들면서, 내일 운동하게 되면은, 또 촬영해 보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7월 14일 제가 요즘 해이해져서 운동을 게을리겠습니다. 3일만에 운동 나왔고 주말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대신 운동은 안한 대신 양심에 찔려서 밥 같은 거 반공기로 지난주부터 줄이는데 지금 한 5일 넘게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말고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이나 복부 운동을 이제 20세트씩 20개씩 3세트 정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살이 더 빠지게 더 게을러진 마음 잡아야죠 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9일이고요. 중간중간에 운동은 했는데, 운동은 덜 해, 덜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밥량은 계속 줄이는 거를 이어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제가 아들 기숙사 갈겸 해서, 홍천을 다녀왔는데, 아는 분이랑 계곡 갔다가, 밥 먹은 기억은 없는데, 술 마신 기억은 엄청나. <웃음> 술만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자, 겨우 뺐는데 술이 왼수. 그래서 오늘은 7월 26일. 아무도 없어서 마스크 벗었고 오늘부터 2주간 제가 챌린지 업이라는 앱에서 어, 하루에 만보 걷기 그 다음에 하루에 두끼 인증해서 밀가루 음식 안 먹기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1km 지났습니다 <웃음> 아이고 오늘은 제법 시원하네요 제가 어, 운동 영상을 많이 찍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밥도 줄이고 운동도 어마 엄청나게 이렇게 한건 아닌데 그래도 하루에 5,500씩 꼬박꼬박 걷고, 밤량도 제법 줄이고, 이제 뭔가 패턴이 잡힌 느낌이에요. 어, 그래도 뭔가 계속 꾸준히 한다는 게, 지금 이렇게 제한된, 제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이 정도라도 감사한 것 같고, 뭔가 덜 우울하고, 활기 찼던 것 같, 활기를 불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7월 20일, 30일 어머, 잠깐만, 엄마 엄마 집에 와서 지금 8,300부 정도 걸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못 걷고 집에서 계속 스태퍼처럼 움직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2일 어 챌린지 일주일째 됐어요 주말에는 만보 챌린지를 하지 않아서, 지난주 5일 동안, 5만보, 하루에 만보씩 5만보, 성공했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한테, 뱃살을 꼬집으면, 살이 빠진다.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로 뱃살을 많이 꼬집고 막 하시잖아요. 어, 저도 궁금해서, 이제, 궁금한 게 저도 잘 하는데, 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뱃살 꼬집는 거는 살 빼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장 운동이나 혈액 순환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그게 도움 되지만 살 빠지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4번씩 웃을 어 힘들어 어. 운동을 일시정지했어요 아 예예 예. 매일 똑같이 걷는 것보다 이렇게 오르막길도 가고 내리막길도 가고 변화를 주면 운동효과가 더 좋답니다 어. 어, 다리 허둥이 허벅지에 완전 땡김이 어. 어, 힘들어 그래도 뭔가 뿌듯하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4일 오늘은 걷기 말고 보드 코어 근육을 키워줄 수 있다 해서 보드를 타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해요 드디어 이겼어 보드 타자 우리 가족 타요 네 열심히 해 타고 안 따라가 <Bull Souls> <die> Ba p a ba ba b o ba ba p a p a ba p a ba ba ba ba a